파워포인트를 실행해 주겠습니다. 새 프리젠테이션을 클릭해 주시고 왼쪽 상단에 저장 버튼을 클릭하겠습니다. 저장 위치는 이 PC를 클릭해 주시고 바탕화면을 선택하고 630 폴더에 저장하도록 하겠습니다. 더블 클릭 그래서 반드시 상단에 630 폴더명이 나와야 됩니다 이제 파일 이름은 630 언더바 수험자 이름으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저장 홈탭에 레이아웃을 클릭해 주시고 빈 화면을 해주겠습니다 삽입 텍스트 상자에 가로 텍스트 상자 그리기를 클릭해 주시고 글자를 적어 주겠습니다. 테두리를 클릭해 주시고 글꼴은 바탕을 해 주겠습니다. 그리고 진하게 해 주시고 글자 크기는 보기 좋은 정도로 키워 주겠습니다. 파원을 선택해 주시고 적당한 크기로 드래그 하겠습니다. 테두리를 클릭해 주시고 도형 윤곽선은 검정 텍스트 1을 해주시고 도형 채우기는 흰색 배경 1을 해주겠습니다. 글자 색은 검정 텍스트 1을 해주겠습니다. 삽입 도형의 사각형을 선택해서 적당한 크기로 만들어주겠습니다. 테두리를 클릭해서 도형 채우기에 흰색 배경일 35% 더 어둡게 를 해주시고 도형 윤곽선은 검정 텍스트 1을 해주겠습니다. 컨트롤 시프트 키를 누르고 아래로 드래그해서 하나 복사해 주겠습니다. 그리고 도형 채우기에서 흰색 배경 1을 해주시고 크게 블럭 씌워서 글자 색은 검정 텍스트 1을 해주겠습니다. 그리고 컨트롤 시프트 키를 눌러서 아래쪽으로 복사를 다시 해주겠습니다. 그리고 회색 사각형만 선택해서 Ctrl Shift 키를 누르고 하나 더 복사하겠습니다. 그리고 간격이 약간 다른 게 보기 좋지 않기 때문에 블럭을 씌워서 서식 탭에서 맞춤 세로 간격을 동일하게를 선택해 주겠습니다. 그리고 글자를 수정해 주겠습니다 연결선을 그려 주도록 하겠습니다 삽입 도형 선을 선택해 주시고 점에서 점으로 드래그를 해 주겠습니다 그리고 여기가 수평이 되면 이쁠 거기 때문에 전체를 블럭 씌워서 마우스 오른쪽 그룹파 그룹을 해 주겠습니다 그리고 Shift 키를 눌러서 클릭해 주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맞춤 중간 맞춤을 해 주겠습니다 그러면 중간을 기준으로 맞아지기 때문에 수평선이 그어집니다 이제 선을 선택해서 검정 텍스트 1을 해 주겠습니다 꺾인 연결선을 선택해 주시고 점에서 점으로 드래그 해주시고 다시 꺾인 연결선 점에서 점으로 드래그 계속 반복해 주시면 됩니다. 점에서 점으로 드래그 중간에 손을 놓지 마시고 점에 닿았을 때 손을 놓으시면 됩니다. 이제 선을 선택해 주시고 홈 탭에서 서식 복사 하나씩 선을 골라주시면 되겠습니다. 한꺼번에 바꾸는게 더 편할 수도 있겠네요. 그렇게 해볼까요? 되돌리기 하시고 컨트롤 Z로 되돌리기 하시고 이렇게 선이 다 포함되게 해주신 다음에 서식 탭에서 도형 윤곽선을 검정 텍스트 1로 하시는게 더 빠를 것 같습니다 이제는 아래쪽에 사각형을 넣어 주겠습니다 사각형을 선택해 주시고 적당한 크기로 드래그 하겠습니다 컨트롤 i 프트 키를 눌러서 복사 하겠습니다 클릭해주시고 홈탭에 서식복사 클릭하시고 흰색을 선택하신 다음에 서식복사 클릭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글자를 적어주겠습니다. 도형을 크게 선택해주시고 상단에 서식탭에서 도형효과 그림자 오프셋 오른쪽 아래를 선택해 주겠습니다 그리고 도형효과에서 그림자 옵션을 선택해 주겠습니다 그리고 투명도는 0%를 해주시고 흐리게도 0을 해주겠습니다 그리고 간격은 적당히 띄워 주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8로 좋습니다. 그 다음 기본 도형에서 빗면을 선택해 주겠습니다. 흰색 도형을 선택하시고 홈 탭에서 서식 복사 클릭해 주신 다음 글자를 적어 주시면 됩니다. 테두리를 클릭해 주시고 기울임을 해주겠습니다. 그리고 글자 크기는 조금 키워 주겠습니다. 그리고 Make와 Buy는 글꼴을 바탕으로 하지 않고 조금 비슷한 글꼴로 바꿔주겠습니다. 진하게는 취소하겠습니다. 새 슬라이드를 클릭해 주시고 빈 화면을 선택하겠습니다. 텍스트 상자를 클릭해 주시고 글자를 적어 주겠습니다. 테두리를 클릭하시고 글자 크기를 키워 주시면 됩니다. 텍스트 상자를 클릭해 주시고 글자를 적어 주겠습니다. 컨트롤 키를 눌러서 드래그를 하겠습니다. 컨트롤 시프트 키를 눌러서 수직, 수평으로 복사를 해 주겠습니다. 연결선을 그어 주겠습니다 삽입 여기 있네요 꺾임을 선택해 주시고 점에서 점으로 드래그 하겠습니다 반복해 주시면 됩니다 간격을 통일하게 조정하고 싶으시면 블럭을 씌워주시고 맞춤해서 가로 간격을 통일하게를 선택하시면 됩니다. 선을 선택해 주시고 검정 텍스트 1를 적용해 주겠습니다 이제 나머지도 똑같이 작업해 주시면 됩니다 아래쪽 만드는 걸 한번 다시 보여 드리겠습니다 처음에 한 줄을 완성하시면 그 다음에는 4개를 복사합니다 선을 포함해서 그리고 컨트롤 키를 눌러서 원하는 위치로 복사를 해줍니다. 그리고 연결선을 원하는 점으로 이동시켜줍니다. 그 다음 두 개를 더 해야 되기 때문에 두 개를 더 복사하겠습니다. 선택에서 빠지면 Shift 키를 눌러서 선택해 주시면 됩니다. Ctrl Shift를 눌러서 오른쪽으로 복사해 주겠습니다. 그리고 끝점을 KR로 연결시켜 주겠습니다. 그 다음 오른쪽 끝에 있는 값을 선택해서 오른쪽 끝을 맞춰주시고 서식 탭에서 맞춤 가로 간격을 동일하게 를 해주겠습니다. 이제 내용만 바꿔주시면 됩니다. 글자를 선택하실 때 드래그해서 선택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드래그 하시는 것보다는 그냥 더블 클릭 하시는 게더 빠르고 실수가 줄어듭니다. 값들을 바꿔주시고 블럭 씌워서 가운데 정렬로 하시면 보기 좋겠죠. 홈탭에 가운데 정렬해 주시면 됩니다. 삽입 표를 눌러주시고 두줄 일곱 칸을 만들어 주겠습니다. 상단에 머리끌 행, 줄무늬 행을 체크 해제 해주겠습니다. 그리고 음영은 흰색 배경일, 테두리는 모든 테두리를 해주겠습니다. 아래쪽으로 이동시켜 주시고 크기를 맞춰 주겠습니다. 글자를 적어 주겠습니다. 테두리를 클릭해 주시고 홈 탭에서 가운데 정렬을 해 주겠습니다. 디자인 탭을 클릭해 주시고 표의 두께를 조금 굵은 선으로 바꿔 주겠습니다. 그리고 테두리를 클릭해서 바깥쪽 테두리만 선택해 주겠습니다 그리고 글자를 진하게 해줘야겠네요 진하게 해주겠습니다 6개네요 그리고 여기 첫줄만 블럭 씌워서 글꼴을 바꿔주겠습니다. Shift를 눌러서 선택해주시고 서식 탭에 맞춤해서 아래쪽 맞춤을 해주겠습니다. 이제 인쇄 설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파일, 인쇄, 전체 페이지 슬라이드를 이 슬라이드로 선택해 주겠습니다 그 다음 이 슬라이드에서 고품질을 체크해 주겠습니다 고품질을 하지 않으면 여기 그림자가 보이질 않죠 고 품질 체크를 해주면 여기에 그림자가 보이게 됩니다. 여기에 날짜가 나오네요. ESC키를 누르시고 키보드 맨 왼쪽 위에 있는 ESC키를 누르면 홈탭으로 바로 들어옵니다. 이제 상단에서 보기 탭을 누르시고 유인물 마스터를 누릅니다. 날짜와 페이지 번호는 체크를 해제해 줍니다 그리고 마스터 보기 닫기 그리고 파일 인쇄를 누르시면 이제 날짜가 사라졌죠 이제 내용에 이상이 없으면 그대로 저장해 주시면 됩니다 esc 를 눌러서 저장 버튼을 클릭해 주시고 창을 닫겠습니다 이제 바탕화면에 603이라는 비번호로 된 폴더가 있죠. 더블 클릭해보시면 이제 엑셀, 엑세스 파워포인트 파일이 3개가 들어와 있습니다. 630이라는 비번호로 완성된 폴더를 USB를 꽂아서 마우스 오른쪽 복사를 해주시고 하단에 탐색기를 클릭해 주시면 좌측 화면에 USB가 뜹니다 USB를 클릭해 주시고 마우스 오른쪽 붙여넣기를 해주시면 됩니다 컨트롤 V를 하셔도 됩니다 컨트롤 V를 하시면 이제 폴더째로 저장이 되죠 그래서 감독관은 이 USB에 남아있는 비번호를 가지고 나중에 채점할 때 USB 파일에 있는 내용이랑 제출한 프린트 무... 내용이 같지 않으면 실격을 시킵니다. 이제 u s b 에 폴더를 복사했기 때문에 오른쪽 하단에 하살표를 클릭하셔서 USB 제거를 해주겠습니다. 하드웨어 안전하게 제거인데 클릭해 주시고 꺼내기를 클릭해 주시면 됩니다. 간혹 가다가 꺼내기가 두 개가 나오는데 어떤 거 꺼내야 될지 모르겠다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꺼내기 밑에 보면 드라이브 이름이 나옵니다 ESD USB고 E 드라이브라고 나오죠 저희들이 선택한 게 ESD USB의 E 드라이브이기 때문에 아래쪽에 있는 걸 꺼내기 선택하시면 됩니다 꺼내기 해주시면 탐색기에서 usb 가 사라지게 됩니다 그러면 컴퓨터에서 usb 를 빼시고 출력할 수 있는 컴퓨터가 시험장이 있습니다 그 컴퓨터에 usb 를 꽂아 주시면 됩니다 이제 인쇄용 컴퓨터에 usb 를 꽂으면 usb 가 뜨겠죠 이제 이거를 더블클릭해서 630 폴더를 더블클릭해서 여기에서 인쇄를 하려고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지시사항의 추천사항은 USB에서 바로 인쇄하지 말고 USB에 있는 이 폴더를 마우스 오른쪽 복사해서 출력용 컴퓨터에 붙여넣기를 권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 PC를 클릭하시고 C 드라이브를 클릭하신 다음에 마우스 오른쪽 붙여넣기를 해주겠습니다. 그러면 C 드라이브에 630 폴더가 복사가 됐습니다. 그러면 630 폴더를 더블 클릭해서 이제는 파일을 하나씩 열어서 인쇄해 주시면 됩니다. 먼저 엑셀부터 더블 클릭해 주시고, 파일, 인쇄. 이제 저희들이 엑셀 파일을 마지막에 저장할 때 상단의 여백도 줬고, 좌우의 여백도 균형 있게 맞춰 줬죠. 그래서 인쇄만 누르시면 됩니다. 이제 인쇄를 클릭해 주시고, 인쇄가 되면 출력물이 나오겠죠 그러면 바로 글자를 적지 마시고 바로 액세스 파일을 열어서 인쇄해 주시고 그 다음으로는 파워포인트 파일을 열어서 인쇄를 합니다 그리고 인쇄가 다 끝난 다음에 필기구를 가지고 비번호를 적어 줍니다 제출하기 전에 비번호 수원번호 성명을 자필로 꼭 써주셔야 됩니다. 이제 출력이 끝났으면 창을 닫아주시고 액세스 파일을 더블클릭해서 열어주겠습니다. 컨텐츠 사용을 클릭해주시고 폼을 먼저 클릭해줍니다. 그리고 파일, 인쇄, 인쇄 미리 보기를 해주시고 인쇄에 이상이 없으면 인쇄를 눌러 주시면 됩니다 그 다음 인쇄 미리 보기 닫기를 하시고 다시 쿼리 1에서 직접 할까요 인쇄 미리 보기 닫기 그 다음 쿼리 1을 선택하시고 보고서죠 파일 인쇄 인쇄 미리 보기를 하신 다음에 인쇄를 누릅니다 그러면 보고서도 출력이 되겠죠 그 다음 파워포인트가 출력이 되고 나서 상단에 비번호, 수험번호, 성명을 적어주시면 됩니다. 마찬가지로 폼에 출력된 내용도 똑같이 상단에 기록해 주시면 됩니다. 이제 파워포인트를 출력하기 위해서 창을 닫아주시고 파워포인트를 더블클릭해서 열어주겠습니다. 파일, 인쇄 눌러주시면 저희들이 설정한 내용이 저장이 안되어 있네요. 그럼 다시 한번 더 전체 페이지를 이 슬라이드로 해주시고 고품질을 체크해주겠습니다. 그러면 이 슬라이드 제대로 됐고 그림자도 표현이 됐으니까 인쇄해 주시면 됩니다 이제 파워포인트가 출력이 되면 상단에 비번호 소음번호 성명 적어주시고 여기 상단의 여백은 6cm가 안돼도 상관없다 그랬죠 이 슬라이드 해주시면 6cm가 안돼도 상관없습니다 이제 모든 작업이 끝났기 때문에 파워포인트를 닫아주시고 저희들은 C드라이브에 복사를 했죠. 630이라는 비번으로 된 폴더를 그럼 수험자는 C드라이브로 와서 630 폴더를 지워야 됩니다. 마우스 오른쪽 삭제 이제 C드라이브에서는 630 폴더가 사라졌죠. 하지만 USB에는 630 폴더가 살아있기 때문에 상관없습니다. 이제 창을 닫으시고 USB를 꺼내기 해주시면 됩니다. 이제 표지에다가 엑셀, 액세스, 파워포인트 순으로 편철해서 제출하시면 됩니다. USB를 컴퓨터에서 빼시고 감독관에게 USB를 주신 다음에 시험장을 나오시면 되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